와 진짜 맛있겠다. 저는 여기에 파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념에다가 짜자잔.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맛있어가지고 엄청 잘 먹어요. 남편도 그래가지고 파하고 양파는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영양가나 향이나 여러 가지가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파하고 양파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밑에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모더행입니다 오늘은 깍두기, 제가 깍두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양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weak> you. 한 숟가락 먹어줄게요. 짭짜름 하면서, 음, 음 단맛도 있고 묘한 맛인데요. 이제 요거를 버무려줄게요. 지금 먹기는 약간 짠데 소금을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전 1년 100% 좀 통이 작아 보이는데 저는 아까 무한 개라서 요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일단 담아 볼게요. 제 생각에는 여기 국물이 생기면 여기 주머니, 그 대파와 양파, 거기에서 그 영양분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기하네. 우와. 저 기분 온도 엄청 좋은데요? 좀 이렇게 딱 맞죠? 와좀 젊었을 때 깍두기를 몇번 담아봤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깍두기 담는 것도 몇번 하다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치미랑 나박김치 근데 그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깍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깍두기도 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금 도전했습니다. 이걸 이제 실온에 놔뒀다가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 깍두기 부자 짠짠. 묻은 거 이렇게 정리하고 묻은 거 정리하고 맛있어 보이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감사합니다. 절이지 않아도 보시면 이렇게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무를 저, 어,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이양념에삼투압에 의해서 이렇게 쭈그들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요즘에 무가 맛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 인기 깍두기 인기 <웃음> 맛있습니다.